안녕하세요 여러분, 만화 그리는 나니입니다. 오늘은 니니즈 캐릭터들을 인간의 형태로 한번 그려보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3등신의 나니 그림체로 그렸다면 이번에는 7등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BGM이 좀 평화롭죠? 제가 이걸 밤에 편집해가지고 좀 시끄러운 음악보다 힐링이 되는 음악을 듣고 싶더라고요. 제가 원래 클래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다가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웃음> 이렇게 BGM을 클래식으로 깔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봤는데 이 영상을 그냥 끝까지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서빙을 하는 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요라디오가 <웃음> 하나만 해야 되는데. 지금 옷주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손가락도 그렇게 막잘 그리는 편은 아닌데 옛날에는 이 정도도 못 그렸거든요. 근데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손도 좀 그릴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남자 캐릭터들로 그린 이유는 그냥 <웃음> 큰 의미는 없고 제가 여캐보다 남캐를 더잘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한번 여캐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명암을 넣어주고 있어요 명암을 제가 원래 그냥 채도를 낮게 쓰, 아, 썼었는데 채도를 낮추는 것보다 약간 분홍색기가 들어가면서 채도가 낮은 색을 해주면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그걸 색상을 한번 뽑아 봤는데 아 약간 분홍빛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뭔가 명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더 잘 대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이렇게 선을 조금 더 외곽선을 굵게 해주면 은 입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은 완성이 됩니다. <웃음> 무슨 말이지? <웃음> 하트도 그려줘야 되고 홍조도 그려줘야 돼. 언니가 그림 보고 변태 같다고... 아... 전 그냥 악몽들을 그린 것 뿐입니다. 오, 어, 완성! 자 이제 앙몬도가 끊었으니 스카피를 한번 그려볼게요 스카피는 원래 지금 씻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벗은 몸을 그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좀수위에 맞지 않는 그림이 될것 같아서 그리다보면 나중에 옷을 입히는 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뭔가 라디오 같은 느낌. 아 최근 근황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제가 원래 일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굴러다녔는데 <웃음> 최근에 좀 좋은 일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일 하나만 하다가 지금은 쓰리잡을 넘어서 포잡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는 약간 약간 이거 비밀이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기획하는 부분을 하나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에서 또 하나는 엄청 유명한 엄청 유명한 여러분도 아시는 아이 말하면 안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아실만한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웃음> 아마 4월쯤에 내가 뭘 했다 제가 뭘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난다 이상한 비밀 이런 것만 하지? 비밀 수사대 이런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또 하나도 이건 비밀이라고 할것 까지는 없고 출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이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아쉽게도 아, 아니야 아쉬운 건 아니고 좀 저는 책 자체가 의미가 있었으면 해 가지고 나오는 김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마침 그런 IT 인터넷 관련 유형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책을 기획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여가지고 아마 결과 약간 공지는 좀 금방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의 좋은 라면 받침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를 그려줬었는데 조금 안맞는 것 같아서 다시 그려줬어요. 이제 6분 정도 지나왔는데 4분 남았어요. 4분 동안 어떤 얘기를 할지 고민했어요. 건대맛집 추천 저 오늘 건대 갔다 왔는데 제가 매번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스테이터라고 CGV 있는 쪽에 2층에 있는 그런 2층 음식점이 되게 많아요 만두집도 있고 딤섬집! 딤섬집이랑 스테이크집이 있는데 둘다 맛있거든요 둘다 가보시는 걸 추천하는데 약간 좀 지갑이 지갑을 많이 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딤섬집 있어요 매화딤섬이었나? 거기 되게 맛있어요 거기서 에 만두 드셔보시는 걸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저는 스테이크를 썰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스테이크가 비싸지가 않고 15,000원인데 15,000원인데 천원 추가하면은 100g 더 줘요 <웃음> 약간 해자 느낌? 그래서 근데 고기가 엄청 연해요 그리고 직접 구워주세요 심지어 햄버거랑 스파게티랑 샐러드랑 또 뭐나 지 감자튀김? 이런 것까지 같이 플레이트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가시면 굉장히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었어요 그림 얘기하는데 아니, 그림 얘기해야 되는데 또 먹는 얘기 <웃음> 그리고 눈 색깔이 캐릭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좀 나중에 핑크 톤으로 바꿔줬어요 그림 얘기와 음식 얘기를 고민하고 제가 시도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더빙 필요 없이 브금이랑 그림만 보고 싶다 라고 피드백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목소리를 뺄게요 <웃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 그리는 것만 보는 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시도해 본 것이었습니다 스카피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네 완성입니다 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캐릭터를 의인화 해봤고요 혹시 의인화로 보고싶으신 캐릭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선정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디크 시3 HD와 메디방 페인트를 사용했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